선장이 조업 중 익사하였다면 직업변경통지의무 위반이며 상품설명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인 바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, 보포지원 2018가단, 543,48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가입 당시 계약자 알림의무 사항에 직업을 업종 cctv 설치하시는 일 사무관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. 망인은 보험기간 중 연안복합어선인 2를 운전하여 조업하던 중 위 선박이 암초에 자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나가 실종되었다가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.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평소와 같이 선박을 운전하여 조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바 이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. 두 번째 쟁점,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.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망인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. 한편, 피고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년 5월 5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역시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상법 제652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해지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. 피고가 위 해지 의사 표시를 하기 1개월 전에 망인 또는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. 세 번째 쟁점, 피고가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피고의 설계사에게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설명 확인 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예안에 V 표시를 하였고, 본 계약자 작성 및 확인 부분에 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. 라는 내용 중밑줄 부분을 자필로 기재한 후그 아래에 기명 및 서명을 하였던 점, 망인에게 교부된 위 상품설명서에는 계약 후 알림의무와 이사건면책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,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 조항 및이 사건 해지 조항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